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투자연구소 조성현입니다. 자, 9월 26일 월요일 참 말이 안 나옵니다. 네. <웃음> 금은 금요일이라고 다 표현들 되는데. 네. 엄청 빠졌죠, 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네. 바닥은 도대체 어디쯤일까? 2000도 네. 이러다가 코스피 2000도 위험한 거 아닌가라는 예, 이야기고 예, 예. 원래 또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온갖 조, 더 좋지 않은 말들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네, 네. 당장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는 투자자들은 간이 쫄이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 자, 9월 4주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간주식 시장 전망, 금은 월요일을 딛고 출발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하디슈는 정말 바닥은 어디쯤일까라는 제목으로 좀 깊게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9월 4주차 주간 주식 전망 출발합니다. 자 아무래도 파울 쇼크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어, CPI 미국의 물가 상승률로 인한 하락에 이어서. 음. 좀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었던 FMC 회의 결과도 예. 역시 쇼크가 되버렸죠. 예. 거기에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한두 가지를 음. 일단 우리가 음. 아, 여기서 도출해 내야 되는데 요 하나는 뭐냐면은 시장에서는 음. 이제 점도표상으로올 예. 12월 금리 목표치가 한 4% 정도일 음.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그와 반대로 4.4%가 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 0.4가 더 나오면서 시장은 음. 이게 무엇인지 해석할 수가 없다 음. 보니까 일단 팔고 보자 예. 하는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한다면 연말 지수, 음. 어 연말 그 금리 예. 4.4%가 지난주, 음. 이제 미국은 목요일, 금요일, 우리나라는 예. 이제 금요일, 오늘 월요일에 예. 걸쳐서 4.4%를 주가에 반영이 됐느냐 음, 안 됐느냐가 음. 이제 핵심 포인트가 예, 될것 같아요. 예. 이제 그렇지만 이와 관련된 나머지 얘기를 이따 이제 미뤄서 음. 한번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음. 빠지다 보니까 이제 그 이전에 이런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 아, 저 p e r 주를 음. 주목을 해라. 밸류에이션을 예. 주목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모두가 다 예. 빠지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밸리에이션도 멀티플도 음. 소용이 없는 이런 이제 증시가 음. 됐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가 지금 된것 <웃음> 같아요. 그죠 예. 이놈 저놈 못 믿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삼성전자나 뭐 SK 예. 하이닉스를 반려 주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려 <웃음> 주식. 예, 예. 반려 동물 뭐 그런 <웃음> 얘기를 하잖아요. 옵니다. 예. 예, 그래서 반려 주식 애물단지다뭐 음. 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 보면은 음. 외국인의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보유 포지션이 음. 사상 최저치로 좀 예, 이제 떨어져 떨어졌다. 있는 예. 것도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미국에서도 뱅크 뱅커, 오브 예. 아메리카에서 이제 통계를 내는 음. 기관 투자자들의 현금 보유 비율이 또 사상 최대로 음. 올라가 예. 있고 또 어, 1,400원을 그 뚫은 예그 네. 환율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공권에 있고. 1,500도 돌파할 거다라는 예상도 그렇죠. 있고. 물론 이제 예. 그런 얘기가 있을 때는 이제 그렇게 음. 이제 또 질러대는 사람이 <웃음> 있는 예. 거죠. 이런 저런 걸 본다면 또 하나는 더 빠질 수도 있지만 예. 또 너무 급격히 음. 빠져서 과매도 구간일 수도 예. 있다는 예. 이런 두 가지가 이번 주 증시의 예. 흐름을 좌우할 것 같습니다. 오늘 3시 30분, 일단. 종가 기준으로 보면 네네. 코스피, 코스닥에서 개인들은 다 던졌고 아, 예, 예. <웃음> 외국인은 코스피는 그냥 발짱 끼고 네. 있었던 것 같고 특히 반대로 코스닥은 많이 주워 담았고 기간은 또. 네. 방어적인 차원에 있으니까 네. 양쪽에서 많이 매수했는데, 네. 그래서 매매 동향만 보면 그닥 어두워 보이지는 않다라는 느낌은 살짝 오는데,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 대로 네. 미들놈이 하나도 없으니까 네. 네. 네. 살 수는 없죠. 자,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디쇼. 바닥은 어디일까 네네. 같이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자막에 보면 환율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제 음. 바닥은 어디냐를 이제 따지기 전에 상황 판단을 좀 예. 먼저 해봐야 되겠죠. 달러 인덱스라고 해서 예. 달러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데 예. 올해 들어서만 달러와 가치가 20% 이상 예. 올라가 있습니다. 상승을 예. 했습니다. 음. 그러면 굉장히 많이 달러 가치가 올라갔다는 그렇습니다. 뜻이 되겠죠. 예.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 봐야겠죠. 20%나 올랐는데 과연 여기서 또 급속히 계속해서 음, 오를 것인가. 올라갈 것인가. 주실 데 아니, 아닌데. <웃음> 그렇죠. 아니면 은이 정도 어느 선에서 오르긴 오르겠지만 예. 그 속도는 좀 기울기를 예. 낮추면서 예. 좀 이제 정점 어디에 음. 이렇게 해서 맴돌고 있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소위 이런, 말하면 어느 정도 그렇죠. 어깨 정도는 왔지 않는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어, 연준에서 계속 얘기하는, 파울루장이 계속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음. 어, 물가는 어느 정도 잡혀가는 것 음. 같은데, 지난번에 음. CPI, 미국의 예.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모기지와 관련된, 음. 즉, 주택 그 비용, 주택 관련 음.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예.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모기지 금리가 음. 6%대를 지금 돌파를 했어요. 예. 그럼 모기지 금리가 6%대를 돌파했다는 말의 의미는 과거에도 보시면 음. 알겠지만 일부 주택을 더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던지는 그 세력도 예, 이제 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랬을 때 과연 주택을 보유하는 데 따른 음. 주택 관련 비용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예. 한번 좀 따져봐야 되겠죠. 한국 대출금리도 최근 뉴스에 나온 거 보면 연말쯤에는 8%를 돌파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 이야기. 예, 예. 그렇죠? 예. 우리나라의 모기지금리가 음. 8% 얘기가 지 나오고 예.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것을 볼때 음. 과연 급속히 악화될 것인가 예. 하는 부분인데 저는 여기서 이제 하나를 말씀을 좀 드릴 부분은 음. 뭐냐면은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졌고, 예. 어, 미국도 이제 목요일 금요일 걸쳐서 음. 빠졌는데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뭐냐면은 항복의 순간이 와야 된다. 그런데 예. 오늘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관과 외국인은 좀 어느 정도 예, 샀는데, 개인, 그렇죠. 그렇죠? 네. 개인 투자자들이 완전히 파랗게, 들렸어. 그렇죠, 그렇죠, 네. 막 마구마구 던졌겠죠. 네, 네, 네. 이 얘기는 어쩌면 이제 항복의 순간이 음. 좀 다가오고 있지 않나 하는 네, 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 이제 또 아까 이제 그 음. 이제 달러와 가치도 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모기지 금리도 네, 네.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2년물 금리는 지난주 금요일 기준입니다. 이거는 네, 미국 금리죠. 네, 그래, 미국 입니다4 예. 2 7예요 예. 굉장히 많이 뛰었죠. 예. 10년물 금리는 지난,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음. 3.519인데 이 3.519는 음. 뭐냐면은 당일로 보면은 조금 금리가 떨어졌어요. 음. 예. 이제 2년물 금리는 어떤 거냐면은 앞으로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다고를 음. 반영해서 2년물 금리를 계속 올라갔는데 예. 경기는 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음. 10년물 금리는 음. 빠졌다는 얘기죠. 예. 그러다 보니까 2년물과 수익률 역전이 지금 한 50pp 정도 음. 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이 정도 차이 나는 정도가 음. 35년 만에 처음 음. 있는 일입니다. 굉장히 예. 오래전에 있던 일이 예.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아까 이제 두 가지 짚어봤고, 이제 세, 세 가지 짚어봤는데. 자, 어쨌든 이 수익률 역전,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크게 벌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했었죠. 그렇죠. ]겠죠? 그렇죠. 예.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다. 음. 그러,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자꾸 짚어가는 음.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죠. 모기지 금리부터 얘기하는 거. 음. 이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음. 연준이 예. 로드맵으로 제시했던, 점도포에 음. 제시했던 그러한 것을 착착착 진행하면서 음. 계속 금리를 올릴 수, 올릴 있을, 수 것인가 있을 것인가? 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으로 예. 말씀을 드리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은 영국이 예. 5년에 걸쳐서 1600억 파운드 규모의 감사안을 음. 발표를 했어요. 예. 자, 이것은 영국 재정에 큰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규모의 제, 그 감세안을 음. 발표를 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은약 천억 파운드 정도의 에너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음. 했어요. 자 세금도 덜 받고 보조금은 팍팍, 팍팍, 주고. 팍팍 주고. 그럼 <웃음> 예. 재정이 악화가 되겠죠. 예. 악화된 재정을 무엇으로 메꿔야 돼요? 예. 채권을 국채를 음, 발행해서, 발행해서 메꿔야 되겠죠. 그러면 은 예. 영국의 채권 금리는 올라갈 예. 것이고 영국의 파운드화는 떨어지겠죠. 음, 어쨌든 재금 예. 금리를 매력적으로 줘야 판매가 되니까 그렇죠. 금리가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그렇죠.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예. 부분은 전 세계적인 일이 음. 현재 벌어지고 있는데. 자, 이 같은 현상은 비단 영국뿐만 아니라 각국이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다만는 영국이라는 큰 나라가 그 그렇죠. 이런 대규모로 예, 이렇게 예. 하니까. 전체적인 통화 시장의 밑에는 영향이 크다. 그렇죠. 예. 파운드하고 달러하고의 음. 어떤 그 가치 관계에 예, 예. 있어서 이제 파운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예, 크기 때문에 예.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 반대로 강 달러를 계속 고착킬수 있고. 그렇죠. 이게 유로화도 약 달러를 약 밀어내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예, 이런 게 있는데 예. 여기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일본이에요. 음. 일본은. 다른 나라들은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예. 일, 다른 나라들은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일본은 예. 금리를 안 올리고 계속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음.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요. 자, 얘들은 뭐 이런저런 많은 이유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행편이 아니라면서요. 어쨌든 그렇죠. 뭐그 이야기는 여기서 할건 아니지만. 아, 그런데 이제 그 얘기는 또 어떤 음. 걸 의미하냐면은, 그래서 그래서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예. 일본이 음. 달러 채권을 가진게 1조 1,700억 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예. 예. 그러면은 엔화 가치를 그러니까 금리로서 음. 엔화 가치를 방어하는 문제를 안고 음. 음.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미국의 음. 채권을 파는 거서 어. 팔므로써 엔화 가치를 방어하려고 음. 하겠죠. 음. 그러면은 당연히 또 미국의 음. 금리는 <웃음> 또 올라가겠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바닥을 어디인지 짐작하기 힘들 정도의 예. 아수라장을 지금 예. 전 세계가 그냥 음. 얽히고 살켜가지고 음. 이제 측농급처럼 어디가 끝시고 처음인지 모를 일이 지금 벌어져 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지금 자막에도 있는 것처럼 정신바닥을 찾으려면 2년물 금리 정점 조건 이것은 결국 장단기 금리 차를 유심히 봐라. 그렇죠. 것들입니다. 장단기 금리 차를 유심히 보면서 2년물 금리의 정점 조건이 이제 음, 와야 된다는 얘기는 예. 뭐냐면은 금리하고 연동이. 그렇죠. 기준금리를 예. 기준금리의 인상의 속도와 음, 방향성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먼저 시그널이 음. 오기 때문에 음. 아 여기서 이제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리고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음. 하는 것이 시장 금리로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예, 예. 향후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정책이나 금리 정책의 바로미터로서 2년물 음. 금리를 지금으로서는. 넘버원으로 음, 우리가 예, 지켜봐야 행기화라. 된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 싶은 거죠. 예, 느낌적인 느낌에서는 지금 장단계 금리차에 이 정도 확대는 당분간 지속성은 물론 있을 수 있으나 네. 더 크게 지속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은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어요 바램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예 예. 그냥 한 어깨 정도 왔다 예, 그래서 반대로 예, 예. 조금 우리가 주가의 바닥을 확인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유심히 봐야 된다 그런 그렇죠.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과연 연준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예. 문제가 남아있어요왜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걸 보면서. 연준이 스마트하게 음. 에, 경기 침체에 빠뜨리지 않고 예.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음. 않고 다시 음. 어, 그냥 유지를, 현상을 유지한다든지 떨어뜨려야 예. 되는데 과연 연준이 이런 스마트한 정책을 음. 할수 있을 것인가 예. 하는데 과거에 음. 거의 매번에 걸쳐서 연준이 뒷발, 뒷북을 쳤어요. 뒷북을 예.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된 얘기를 지금 좀 하고 싶은데 뭐냐면은 이번에도 뒷북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0.25씩이라도 그렇죠. 조금씩 올려야 되는데, 예, 예, 예. 이 파월이 그냥 입국 닫고 있다가, 원래 네. 그냥 몰아서 올리느라고. 그렇죠. 8월 듬뿍 이후에 이제 뒷북 그렇죠. 이제 그렇죠. 치느라고 이제, 예. 시장에 아수라장 예.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이제 FMC 성명을 음. 발표하고 기자회의를 통해서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년에 미국에서 음. 그실업률 전망치를 음. 4.4%로 제시를 했어요. 예. 지금 이제 3.4, 3.5 이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4 4면 1% 정도 예. 올라간다는 얘기도 예. 굉장히 많이 실업률이 올라가는 예. 거예요. 예.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면서 음.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리는데 음. 만약에 4.4%가 아니라 음. 이 정도라면 은 실업률이 6.7%까지 가야 된다는 예. 거예요. 4.4가 아니라. 예. 이 얘기는 뭐죠? 금리를 그렇게까지 올린다는 것은 정말 경기 침체, 음. 미국의 경기 및 글로벌 경제 예. 전체를 수렁으로 완전히 예. 끌어내리겠다는 예. 거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4.4%를 믿어야 될 것인가 6.7%를 음. 예측을 따라야 될 것인가 하는 음. 것이 현재 투자자들의 딜레마이고 예. 이것이 최근 주식시장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음. 근본 이유 중의 하나라는 뜻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파월의 이야기는 지금 뭐 2% 물가를 잡겠다 목표제를 하겠다고 라할 예, 때는 지금 파월이 이야기하는 실업률하고 서로 안 맞다라는 거죠. 안 맞다는 얘기 예, 맞다. 예, 잘 정리하셨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맞지 않다는 거죠. 음, 음. 지금 4점은 그러니까 소프트 렌딩을2와 예, 예. 소프트 렌딩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음. 말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예, 뭐가 하나가 틀린 분명히 예, 틀릴 거라는 얘기죠. 예. 자 음. 이랬을 때 결국 FOMC를 결국 파워를 네. 지금까지도 못 믿었고 예, 예, 예. <웃음> 현재도 조금 전에 예. 이야기했던 어, 물가 잡겠다 2하고 뭔가 실업률하고. 미스매팅에도안 맞는 것 같다 네네. 이런 판국에서 네네. FOMC를 믿을 수 있겠나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네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음. 이런 이런 중에 다들 이렇게 뭐야 지금 다 미쳐 팔짝 뜨고 죽을 판인데 여기에서 당신들 그런 얘기 하면 돼 그렇지만 음. 한편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내년까지 금리를 계속 올린다고 얘기를 하고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다. 어쩌면은 파월 당신을 믿지 못한다. 어쩌면은 음. 올 12월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예, 예. 이런 얘기가 아, 이제 그러기 예, 예. 때문에 아까 4.4와 6.7의 실업률과 예. 2%의 그인플레이션율을 음. 잡는 것과 여러 가지 대비를 해본다면 음. 8월 당시 말을 우리가 지금 고지고 대로 얘기 음. 믿을 수가 없다. 음.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한편에서 시장에서는 12월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예, 예. 이 얘기가 지금 나고 오 있다는 걸좀 말씀 좀 저는 드리고 싶고. 예,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음. 그렇다고 한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 얘기인데 음. 전체적으로 보면은 과거의 약세장이에요. 예. 하나만 더 전제 조건을 붙일게요. 침체장은 아니에요. 음. 침체장이면은. 지금 음. 어떤 것도 현재 논할 수가 없어요. 예. 침체면 완전히 끝나버린 거잖아요. 예. 그것은 사실뭐 경제도 네. 침체가 확인된 상황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봐야 그렇죠. 그렇죠. 끝까지는 예. 지금 아니다. 예. 예. 예. 이제 침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아까 자료를 음. 이제 조금 제시해서 그냥 흘려버렸는데 음. 어, 내년에 음. 내년에 미국이 경제 성장률을 1.2%를 제시하고 예. 있어요. 예. 마이너스 승장이 아니네요. 그렇죠. 예. FMC에서 제시한 게 음, 1.2%에요. 음. 그럼 침체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1.2 미국이라는 덩치 큰 나라에서 1.2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 좋은 거예요. 예. 나쁜 게 그렇죠. 아니라 좋은 <웃음> 예. 거예요. 1.2를 제시하는데 그 얘기로 한다면 실업률은 6.7%가 나와야 되는데 예. 아, 많이 안 맞다는 거기죠그렇서 예. 그래서 아, 그 부분은 파울이 틀렸다로 나오겠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얘기 이에서 음. 침체는 아니라고 그래서 예. 이제 전제를 하고 약세장이다. 예. 그럼 약세장일 때는 보통 보니까 한 30에서 40% 정도 음. 빠졌었고 음. 약세장의 기간은 보통 평균 16개월 정도 예. 됐더라. 지금이 딱그 기간을 통과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네요, 그래서 네. 이제 올해 1월 3일부터 하락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음. 16개월, 올해 1월부터 플러스 16을 하면은 음. 내년 한 4월 정도가 되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약세장이라고 한다면 음. 3, 4 0 정도 조금 더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음. 예. 지금 빠진 거 예. 지금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예. 내려왔으니까 그러니까 딸러는 지금 뭐 어쨌든 온것 같고 주가는 네. 지금 무릎 좀온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년 4월이 이제 바닥이라고 음. 얘기한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금리는 어쩌면 올 12월이 끝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예. 얘기가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음. 해석을 하면서 나의 투자 플랜과 정책을 가지고 음. 가야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12월 또는 내년 4월 얘기를 음. 조금 전에 했으니까 예. 그럼 이제 이렇게 하자 이거죠 어, 6월 중순에 이제 절점을 찍고 그렇습니다 6월 17일 예. 그렇죠 다시 쭉 이제 예. 4,200 그렇죠. 선까지 왔다가 예. 다시 미끄러져서 지금제 그 3636이 6월 중순에 음. 저점인데 지금 자 이것은 3... S&P 500 기준 그렇죠. S&P 예. 500 기준으로 3636인데 여기에서 조금 위에 지금 음. 지난주 금요일 날 끝났어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 도전적으로 쫓아가면서 올라갈 때 사지 말고 음. 3636 아래에서 예. 아래에서 계속해서 면수해보는 음. 것은 어떤가? 그 네. 아래 단입니다. 예, 분할해서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분할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데 음. 또 하나 이제 고무적인 건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공포지수라고 음. 해서 변동성 지수가 예. 30을 넘었어요. 자, 이때는 무조건 살아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웃음> 과거에 예. 30 이상이면 그게 주가 저점이었다는 예, 거죠. 예, 근데 주가 예, 저점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매수 구간이라고 얘기를 예, 하는 건데 오늘 우리나라 지시가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이제 예, 이것조차도 제가 그, 아, 그러니까 예, 뭐 예, 안심하고 좀 사보세요. 이 얘기를 저도 사실 못하겠어요. 예, 예, 오늘 예, 주가를 봤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3,636, 예, 그 다음에 예, 공포 지수 또는 변동성 지수가 30을 초과했다는 것, 예, 뭐 이런 저런 걸 본다면 조금은 과매도 예, 구간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 음. 그래서 다른 거 보지 마라 음. 어, 사게 된다면 현금으로 흐름이 많은 종목 예. 이익 개선이 전망되는 종목 예. 근데 우리가 알지만 지금 이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굉장히 그잘 팔리고 있고 예.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보다 더 높은 가격에 음. 지금 팔리고 있다고 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다면 달러 환산돼서 우리나라 원화 약세니까 음. 그렇다고 하면 현재자동차 기아자동차는 돈을 줍줍하고 있겠네. 그렇죠, 그렇죠. 뭐 달러 강세. 예, 예, 예. 그럼, 큰 돈이 되겠네. 좀 그래서 그럼, 좀 대기업들이 달러 강세 때문에 그냥 검고가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편 예. 업체들은 좀 힘들고. 예, 예.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 이제, 그 다음에 음. 또 식품업체 같은 경우도 이제 잘 팔리겠죠. 예, 그 가격을 그다음. 또 반, 반영하니까. 그렇죠. 예, 그, 네.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그 이익 개선 전망되는 업종하고 또 하나 이제 볼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대 변수와 관련된 이슈인데 그 곡물 생산량이 이제 감소될 수도 있다는 예. 얘기도 있고 우크라이나하고 음. 러시아와의 전쟁이 러시아가 부분적인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총동원력이 음. 좀 내려졌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이 다시 이슈화되면서 이제 곡물 생산량 감소 음. 이슈가 불거지다 보니까 이제 비료주도 조금 이제 쇼텀으로 음. 눈길을 이제 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애플의 아이폰 예. 14 출시와 관련돼서 여러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음. 이제 핸드셋 관련주도 음. 이 지금 주목을 좀 받고 있는 부분이 예. 좀 있거든요. 자, 이것들은 다 어쨌든 이제 위에 자막에 있는 것처럼 결국 이익 개선이 전망되는 업종 또는 기업을 우리가 좀 찾아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쪽을 좀 많이 주목해라. 그렇죠. 현금으름을 중시해야 된다는 뜻이죠. 예, 근데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뭐 하이닉스 반도체가 좀 시장에 좋지 않은데 그 주된 이유가 2분기 말 기준의 수익성이 훨씬 예상치보다 나쁘다.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예, 예. 그거를 이제 반대로 뒤집으면 예상치보다 수익률이 좋아지는 업종 기업 이런 쪽을 조금 주목해봐라 이런 그렇죠. 말씀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예. 네네. 어떤 그요렇게 뭐 해서 우울한 음. 주식시장이고 저희도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떤 희망적인 얘기를 좀 드릴 수는 예. 없지만 그래도 바닥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음. 그 바닥이 어디인지 그 다음에. 턴어라운드의 음. 메시지가 어디서 나올지 예.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 어 지금은 주식시장에서 음. 해답을 찾는 것보다 어, 미국 채권시장, 음. 그 미국 채권시장도 2년 만기 음. 금리의 방향성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어 플랜을 좀 짜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좀조언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월 넷째 네, 주 주간 주식시장 전망을 요목조목 조금 정리해 보았는데요. 서두에 이야기 들었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계속 안 좋은 이야기만 폭풍처럼 나오고 네네, 또 네네. 좋을 때는 뭐 천장을 뚫을 것 같은 이야기가 그렇죠, 계속 나오기 네네, 때문에 네네. 어, 가능하면 유튜브라든지 뉴스라든지 어 너무 불안한 이야기를 안 보는 게 좋겠어요. 아 그렇죠. 좋고. 그런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예, 좀 시장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시장을 조금 냉정하게, 냉정하게 판단하는데 오늘 저희 말씀도 조금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냉정하게 바라보면 좋겠고 어쨌든 오늘 한국 시장에서도 개인들만 그냥 냅다 던졌어요. 자 그것도 좀 참고하시고. 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1%가 넘는다. 이것은 예, 예, 좋은 거다. 네, 네. 또 경기 침체는 아니다. 현재까지 네, 네. 현재까지는, 자, 네. 현재까지는 네. 아니다. 네. 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네. 좀 생각한다면 또 한편 달러 역시도 뭐이 달러는 주식이 아닙니다.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뭐 상한가를 경신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어깨 정도 왔다. 또 그렇다면 반대로 어느 정도 주가는 무릎 정도 왔지 않느냐라는 시각을 유지할 수도 있지 않겠냐 물론 네. 저희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조금 시장을 냉장해 보시고 자기만의 기준으로 시장을 한번 평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 오늘 방송도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유익하게 참고가 되면 좋겠다는 라 말씀 남기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